아무래도 산자의 세상에 너희 자리는 없는 것 같구나, 일리악한. <웃음> 네 놈들이, 네 놈들이 가비. 아군 단장 일리한의 힘은 다시 봉인되었고 아르데타인을 위협하던 어둠은 잠시 사라졌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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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의 잔용 아이심만 박사에게 그 이론을 만들게 한 일리아 큰의 눈 루비아였지 질병의 기운은 우리의 눈을 피해 점점 더 퍼지고 있다 모두가 조사를 무의미하다 말했지만 이제다르군 결국 쇠락하여 죽어갈 가사이 우리의 영혼이 역겨운 땅에 붙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길었다 흐와 미쳤다 낙사잖아 이거 야 재밌겠다 분위기 미쳤는데? 이야 뭐야 뭐야 야 음악 뭐야 야 뭐야? 야 돌격대장 못쓰잖아 이속 저하 뭔데? 야 리퍼 큰일났다 돌격대장 야 지렸다 야 뭐야 연출? 야 장난 아니다 야 뭐야 포스 뭐야 아니 나는 그냥 초록색 야 24일이래 아니 나는 그냥 초록색일 줄 알았는데 약간 빨간색과 초록색의 그게 아우라가 지렸는데? 다음주야? 와